자,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숏 아이언 좀 짧은 9번 아이언이나 피칭 있죠. 혹은 8번 아이언을 제 거리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보통 이제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 같이 클럽이 긴 아이언들은 클럽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클럽마다 거리 차이가 확실하게 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7번이 150 나간다 그러면 160, 170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특히 거리를 많이 못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은 150을 나가는데 뭐 9번 아이언은 거기에 맞춰서 130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120, 110밖에 안 나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은 쇼다이언의 거리를 좀더 안정적으로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7번 아이언과 거리를 같게 비율이 맞게 클럽마다 10m씩 차이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긴 클럽과 짧은 클럽의 차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아이언 혹은 미드라이언 7번 아이언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클럽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은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 클럽의 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번 아이언이 9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긴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 뭐 본인의 클럽을 꺼내 보면 아시겠지만 로프트 자체도 7번 아이언이 조금 더 세워져 있고 9번 아이언이 조금 더 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차이점이 있는데 자 먼저 스윙의 아크가 9번 아이언은 7번 아이언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어요 클럽의 길이가 짧으니까 내가 그만큼 더 공과 가까이 쓰게 되고 클럽 자체의 리치도 짧아지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크가 많이 작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크를 억지로 넓히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오히려 몸의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억지로 멀리 뻗으려고 하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밸런스가 많이 망가지면서 오히려 정확한 컨택이 나오지 않고 거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의 로프트가 달라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요즘 클럽이 파워로프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초급자형 클럽 기준으로 29도 30도 31도 상급자형 클럽 기준으로 33도 34도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8도가 더 누여져 있어요 초보자형 클럽 같은 경우는 37도 8도 39도 이렇게 돼 있고 상급자형 클럽 같은 경우는 40도 이상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9번 아이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이 뜰 수밖에 없어요 뜰 수밖에 없는 클럽을 억지로 거리를 더 보내겠다고 스윙을 더 크게 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백스핀이더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로 공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만 더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힘은 더 많아지면서 공은 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만 가게 되는 힘에 비해서 거리가 훨씬 덜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쇼다이언 거리가 가장 적게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볼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게 네, 자 이제 우리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공을 중앙에 놓고 클럽이 길어질수록 공을 왼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클럽이 짧아짐에 있어서 그만큼 공을 오른쪽으로 계속 옮겨준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비정상적인 셋업이 나오게 돼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는 역체중 이동이 들어가야지 9번 아이언의 로프트를 그대로 살리면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거리를 반대로 줄여주는 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역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볼의 컨택이 나오기 때문에 볼이 너무 낮게 떠서 출발한다거나 혹은 좀 탑볼을 쉽게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그러면서 탑볼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으로 공을 맞추게 되면서 공에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레슨 받은 분들한테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볼을 중앙에 놓으시고 혹은 저는 7번 아이언을 클럽을 중앙에 놓고 볼은 약간 왼쪽에 놓는 걸좀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놓으신 후에 7번 아이언보다 짧은 클럽들은 가급적 7번 아이언과 같은 위치에 공을 놓고 치셔야지 거리에 손해가 없이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점두 가지. 스윙 아크의 크기, 그리고 클럽의 로프트가 다르기 때문에 9번 아이언은 7번 아이언의 거리를 절대 낼 수는 없지만, 7번 아이언이 1 5 0 나갈 때 9번 아이언은 130m까지는 쉽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스윙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클럽이 짧아지는데 스윙이 컴팩트해지면 오히려 거리가 줄겠죠. 다만 오히려 반대로 억지로 스윙을 키우는 것보다 조금 더 견고하게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컨택이 정확해질 수 있어요. 7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의 차이, 클럽의 길이의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9번 아이언의 스윙이 7번 아이언보다 짧더라도 그거를 억지로 7번 아이언만큼 이렇게 늘려주지 않고 나는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 볼을 중앙에 놓고 그 상태 그대로 제자리 몸에 회전 7번 아이언과 똑같은 백스윙으로 올라가 주신 후에 여기서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이 뜰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내가 억지로 띄우려고도 하지 말고 억지로 낮게 보내려고도 하지 말고 임팩트 구간만 길게 가져가 주시면서 다운스윙 할때 점점 그립의 압력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임팩트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법을 약간 참고를 하시고 그립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내가 보내줄 수 있는 곳까지 팔로스루를 보내주면 은 9번 하연 같은 경우는 알아서 충분한 거리를 만들어주게 돼요. 내가 여기서 공을 더 낮게 보내겠다고 억지로 눌러치실 필요도 없고요. 공을 더 9번 하연이니까 떠야 되니까 띄우겠다고 억지로 띄워치실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파워를 내려는 행동은 더더욱이 안 해주신다면 9번 아이언은 알아서 자기의 거리를 편하게 나가줄 거예요.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볼 포지션은 준항. 그 상태에서 자 백스윙은 억지로 더 크게 가지 않고 클럽의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그만큼 백스윙을 짧게 가져가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은 바로 공 쪽으로 최단거리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서 임팩트 구간만 길게 가져가주는 연습 몇 번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공을 쳐주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한 스윙으로도 9번 아이언이 충분한 거리를 보내게 되면서 네, 내가 억지로 추가적인 힘을 쓰거나 혹은 거리를 보내게 되는 별다른 동작을 해주지 않고서도 조금 더 편하게 9번 아이언이, 8번 아이언이 그리고 피칭 매치의 풀 스윙이 좀더 올바른 거리를 보낼 수 있게 되실 거예요.